안녕하세요. 흰요울입니다. 오늘은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으로 여러분의 꿀잠을 방해하는 모기 새끼, 즉 장구벌레를 새끼라고 하니까 욕같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모기 요충인 장구벌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려서 화분에 물이 가득 고여있었는데 그 안에 장구벌레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장구벌레가 모기가 되어서 저를 괴롭히기 전에 잡아 없애버리고 제가 키우는 베타에게 영양가식을 줘볼까 합니다 일단 장구벌레를 채집할 어항을 준비해 줄게요 그 안에 물을 좀 채워주겠습니다 이 물은 생수가 아니고 수돗물입니다 해충인 모기에게 생수는 사치죠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구벌레가 생각보다 많네요 가끔씩 장구벌레를 잡아서 애들 특식을 줘야겠어요 근데 너희들은 여기서 뭘 먹고 사는거니? 너무 슬퍼하지마 너희들은 베타에 일용한 양식이 될거야 베타의 배가 부를 만큼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이 많이 있네요 베타에게 주기 전에 스포이드로 장구벌레만 골라야겠어요 베타에게 장고벌레를 주기 전에 일단 베타를 보고 가시죠 아품은 베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얌전히 잘있네요 하루종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구피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베타에게 밥을 줘보겠습니다. 먹이 반응이 좋네요. 베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베타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 왔을 때왜이 물고기는 혼자만 키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스컷 베타의 경우 베타의 어원에서 할수 있듯이 합사가 힘든 편이라 단독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논이나 범남원에서 서식하던 물고기로 악조건에서도 사육이 가능합니다만 생명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컵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5큐브 이상 어항에서 단독 사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베타는 보조호흡기관인 라비리스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중의 산소를 직접 호흡할 수 있어 기포기는 필수가 아니지만 여과기가 없다면 자주 환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타의 먹방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